오시니까 편하네 야,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야 과정은 똑같고 인파가 안 하실 거예요? 만연한 가을이 왔어요 구조조정을 아, 아, 당했죠 만연한 가을이 <웃음> 요 <왔어요>. 만연한 가을이 아닌가요? <웃음> 아 근데 어, 우리 네. 밥그릇은 계속 이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원래 세이즈 팀이었죠 세이즈 예. 팀이었는데 음. 우리가 이제 마켓 리서치 빅데이터 어, 디벨너먼트 <웃음> <포함시트가. 웃음> <야, 웃음> 그러니까 이제 시장조사죠 국민들의 취향을 한번 <웃음> 어휴 우리가 <웃음> 국민까지 <국민들의 웃음> 아. 가요 국민들의 취향을 1 0면안될요 우리가, 우리가, 우리가 너무 소기에만 어. 급급했었어요 <웃음> 그리고 뭐 계속 팀장 됐다가 대리 됐다가 뭐 나도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은 알겠냐고 모른다고 우리 이제 평사원으로 이제 뭐 그런 아, 거 없어요 공등하게 평사원을 네. 위치로 딱 넘어가서 네. 우리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진짜 좋아하고 원하시는지 음. 이것들을 우리가 직접 음. 인터뷰하면서 아 야, 약간, 이게 또실전 약간 데이터 빅데이터로 한번 쌓아보자 네. 일단 어쨌든 우리 원팡상사가 반응이 뭐 나쁘지도 않고 안 와서 미치했죠 네. 아, 차라리 안 좋았으면 안 좋아야 되는데 미치겠네. 아... 썩은 동화 촬야 <웃음> 잡았어 우리가. <웃음> 자,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빼가면서 네, 다시, 다시 올라가야죠 올라가 오늘, 그 오늘 그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먹는 게 먹거리. 먹거나, 먹거리. 불만. 불만 아닙니다. 먹는 게뭐 한두 개입니 제가 어저께 먹었던 과자. 동심 잠시 동심에 또 있던 적이 있습니다. 태풍냉면이라고그 뭐. 제품이 아직 나옵니까? 단종됐다는 걸로.. 아.. 어우.. 쿠마네 자! 네네. 우리 서울 시민분들의 찐 취향을 조사하러! 출발! 출발. 아 이거 아니 렸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야뭐 리서치 시작 바로, 바로 하시죠? 바로 네, 하죠? 날이 또 아, 뜨겁기 네.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면 네, 많은 분들이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왼쪽 오른쪽을좀 찢어질까요? 네. 네, 방금 방금 네. 그래, 저, 느낌 오시는 대로. 네. 네. 자, 느낌 오시는 대로. 네. 저쪽으로 올 거야, 저쪽. 자, 네. 좋은 리서치 하고 오세요. 네. 근데 우리.. 네. 혹시 저희 옆에 한번 앉아도 될까요? 어, 네네.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인이세요? 아, 네네. 네. 혹시 어, 어, 어, 어디, 어디 직장 이름이? 신한.. 어, 신한.. 저신한쓰는저 신한은행인데. 은행은 아니고요. 아, 그러니까요. 온.. 완판상사라고 저희도 대기업이거든요 아, 명함 있으시죠? 아이고뭐 이게. 야 아, 이거 뭐저희 준비를 아, 못했어아저가 <웃음> 사실 이제 시장 조사를 하고 왔어요 농심한테 의뢰를 받고 아, 네. 여기서 어떤 제품을 가장 이제 시민분들이 좋아하실까 라고 이제 시장 조사를 의뢰를 받아서 왔는데 제일 좋아하는 과자 하나만 일단 선택해 주시면어요코 호텔 아 토치 네, 네. 이유가 혹시? 무난하고 맥주 안주 네. 경쟁사 있잖아요 포카칩 네. 아, 네. 그거 대비 이거의 뭐 장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얘가 좀덜짠거 어? 같아요. 아 진짜로? 이 브랜드 이미지가 어때요? 믿음이 간다 그냥. 믿음이 아, 간다. 믿음이 어 그치 그게 좀 있어. 네, 이런 그냥 과자를 그냥 거... 타더라도 네. 농심붙어 있으면 네, 그래도 괜찮겠다 그냥. 라면도 그렇고. 그래서, 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라면 제일 좋아하는 라면 농심 아니더라도 혹시. 신라면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과자 같은 게 있는데 조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아우 아, 아, 아, 아, 아, 갈까요? 아, 갈까요? 받아드릴게요. 아 어, 예. 어, 예. 아 맛있다고. 네. 아, 네. 맛있세요 뭐라고요? 새우깡 <웃음> 신작품 드셔보셨는데. 보고 왔는데 네. 뭐. 어떠세요? 더 바삭바삭 그면습니다 음. 그렇죠? 이거는 먹으면 이거는 옛날과 똑같은요 네, 이거는 네. 예전부터 나왔었던 아, 그냥 새우깡이고. 얘는 더그 색깔이 띠둥색. 깔 띠둥색깔. 색깔. 아이들. 인터뷰 괜찮으실까요? 그 게임이 끝난 후에 인터뷰 혹시 괜찮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게임 즐겁게 즐거워하세요. 하세요. 무슨 게임 하세요? 방송 안 나가니까. 네. 뭐, 카트요? 아, 카트, 카트, 네. 네, 세게 안정 운전하시고. <웃음> 아, 아, 저희 카트나 잘 끌죠. 네. 저기 어, 그, 세분 어떠세요? 어. 어, 어디? 여성분들 어 여성분들도. 까 어, 어디 어디? 인터뷰 혹시 괜찮으세요? <웃음> 마지막 네. 기회입니다. 네. 저는 무슨 회사? 유류 밴더. 아, 좋은 회사네. 어, 아, 같은 직장 동료세요? 아니면. 네네. 네. 사내 네. 커플? 어때요? 농심 과자 보니까 어때요? 친숙한 이미지. 친숙한 이미지. 아, 이름부터 네. 농심. 과자를 자주 사주세요. 어떤 네. 거였세요 예, 농심 네. 아니 상관 전혀 상관없어, 상관없어, 상관없어, 진짜. 상관없어요, 진짜. 스윙칩, 칩. 저는 닭다리입니다. 닭다리? 아, 골수로 알죠, 알죠. 크게 나요. 닭다리도 저긴데. 아, 닭다리 혜튼인가 혹시 그 농심 과자에 대해서 아쉬운 점? 포장이 이상 <웃음>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한번 아, 네. 맛을 보시고. 아, 맛을 보세요. 정말 냉정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저, 네, 네. 저희가 농심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는 완판 상사 사람이라서 네.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어떠세요? <웃음> 왜 부러져? 짜기만한것 같아요. 아, 이게 어? 블랙으로 어? 해가지고 어? 새로운 신상이 나아 그럼 드셔보세요 <웃음> 오야 형이 진짜 어, 트로플 향이 괜찮아트로플 향이 나는데? 어때요? 별로예요? <웃음> <웃음> <웃음> 과자 드실래요? 어? <웃음> 안녕하세요 바람아빠 어, 바람이 야 찾아오시니까 편하네 아.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웃음> 야 과자만 쏙 갖고 인터뷰 안 하실 거예요? 어쩐 일로 여유로 가지고 오셨어요 왜 아니요. 놀러 오셨어요? 시험 끝나고 아, 고등학생? <웃음> 아니요. 20살 대학생 네. 네. 네. 아 어디, 어디 가시려고? 저희 아, 가요. 집에 집에 가요. 아 집에 계세요? 당일치기로 아니요. 1박 2 아, 어제 오셨어요? 네. KTX 타고 오셨어요? 이동화이동화 <웃음> 네, 신곡 안 신곡이요? 아니요. 뭐요 말씀하세요. 아니에요. 왜요? 아, 아니요. 저 이기광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누구? 뭘 헷갈려. 양녀석 어우 매콤하네. 어때요? 이미지가 어때요? 용심과자 일단 깡 시리즈 아, 깡스, 느낌이 어때요? 분위기가? 농심 딱 들었을 때? 농심은 되게 오뚜기? 완판 상사 다행시 아, 사행시, 사행시 한번 가겠습니다 아 어, 난리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완다음또 만나요 <붙이> 예상 가격 1,700원? ,700? 1,700원 ,700? 1,500원 네, 1,500원? 1,500원 네, 어떠세요? 아, 2,000원이면? 똑렷 아니에요, 이거? 아니, 네, 네고왕 아니에요 어디 다니세요? KDB. 어? KDB? 어? 모르시는 분이에요? 두 분? 아, 뭐야! KDB, 이쪽은. LG 화학. LG 화학. 아, LG 화학. 네. LG 화학. 저희 네. 또 같이 어. 일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그 LG 생거님. 과자를 좀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터뷰만 잠깐. 아니면 목소리만 나갈까요? 사진 찍으실래요? 그러면? 이렇게? 아니요 같이 찍으실 거면 모자이크 처리해드릴까요? 카메라 끄고 같이 찍어요 어, 네맞래아 그래, 아, 그래요? 어, 그래요? 아, 그럼 저희만 찍으세요 아, 그래, 그래. 친구들한테 뭐라고 <웃음> 보내주세요? <보냄새 웃음> <웃음> <웃음> 어머니들이 네. 나 이거 드셔보시고 어떤지 얘기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떠세요? 이거? 옛날 거에 비교해서? 오리지널이랑? 네. 약간 느끼한 맛이 있는데 진한 아 맛이 섞아 꺼져있다 보니까 그걸 감춰준 거 같아요. 오, 괜찮, 음. 괜찮으세요? 이회좀 봐주세요? 음, 이거 훨씬 맛있어. 어, 정말요? 네, 아, 이거 훨씬 네. 맛있다고? 네. 아... 이거 먹어봐서 맛있어요아이 거의 다 나갔네요. 저희 이거 한 아, 많이 가서, 아니, 다섯 네아니 리필했죠. 다섯 바구니째예요. 예. 아니 근데 두 분은 네, 예. 거의 슈퍼셀러처럼 하셨던데. 네. 뭐, 어 들어가. 저희가 그냥 어, 네. 아니, 얼굴 빨로 등치 빨로 그냥 거기 가만히 서 있다가 네. 아 이런 말도 뭐 해가지고 아닌데 아닌데 우리 아니, 아니, 아니 이저세 아, 이 뭐야? 이거 이제 직장인들 <웃음> 기본자세. <기본제야. 웃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시민들의 평균적인 생각을 전 느꼈어요. 아, 뭐라고 할수 있을까? 되게 이미지 자체가 편안해요. 되게 꾸준한. 근데 이게 음, 어쩔 어쩌, 어떻게 보면은 이 농심이라는 회사에 색깔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신고하는. 네, 음 그럴 수 있죠. 이 농심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 완판 상사에 대해서도 좀. 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있어서 여꾼, 완판 상사에 대한 좀 문제점을 좀 물어봤습니다. 아, 어, 뭐래요, 그래서 뭐래요? 하는 양반이 문제냐? 편집하는 양반이 문제냐? <웃음> <웃음> 그랬더니 뭐라 하느니 안 받으니깐 그럼 어떻게 그래. 이 의견을 모아서 농심적으로 좀뭐이제 전달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 보고서 작성하러 가야죠 네. 출발! <웃음> 자 프리킥 빈틀슛 <기트리> <웃음> 세상의 모든 제품을 저희가 팍팍 리서치 해드립니다 네. 완판상사로 오세요! 오세요. 완판상사 슈퍼 리서치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滴滴。